이번에 제품 테스트를 통해서 뭐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수경재배는 장비빨입니다. 예 <웃음> 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아 지금 저희 조명을 새로 설치했는데 분위기 파사해지라고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제 오늘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파테크라고 요새 들어보셨나요? 파값이 올라가면서 집에서 파를 키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다고 해요. 파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소일거리로 야채를 키우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야심차기, 야채재배기 자, 이두 제품은 식물 수경재배용 키트입니다. 저 사실 농사의 농자도 모르고요. 수경재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두 제품 사다가 설명서 보고 "뭐 설명서" 라고 할 것까지 없어요. 물 붓고, 그리고 숙경 재배용 배양액을 설명서에 맞춰 가지고 넣고 전기 꽂고, 그리고 스위치 누르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 방치해뒀어요. 그냥 사무실에 씨뿌리고, 근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야채들이 자랐습니다. 아, 정말 신기해요. 농사에 성공을 하다니 저희는 인기가 좋은 두 가지 모델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어항처럼 생겨있다고 해야 되나요? 막혀있어요. 막혀있는 제품과 개방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어떤 게더 야채가 잘 자랐나요? 물론 서로 씨앗 종류가 달라요.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개방형 제품이 이 어항처럼 생긴 것보다는 좀 보기도 좋고 그리고 야채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중국 하이얼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하이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국 백색 가전 기업이고요. LG전자보다 지금은 조금 더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이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이 한국에서도 몇 종류 출시되었어요. 렌탈 제품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꽤 나갑니다. 오, 여러분, 왼쪽 개방형 제품은 중국의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하열에 비하면 한 반값 정도 됩니다. 저희가 두 제품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 하열 제품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막상 씨앗을 뿌리고 식물을 키워보니까 어항처럼 아크릴로 막혀 있는 제품보다는 뻥 뚫려있는 개방형 제품이 훨씬 보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저희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카메라에도 그렇게 잡힐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이 개방형 제품이 그 막혀있는 제품보다 야채도 더잘 자랐어요. 같은 날 심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둘 중에 어떤 걸 취급하냐고 라 선택한다면 당연히 저희는 이 왼쪽 제품 왼쪽 제품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네. 하이얼 제품은 치워버렸고요. 수경재배로 야채를 키우려면 크게 몇 가지 어, 물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수경재배가 필요하죠. 두 번째 물은 뭐 수돗물 쓰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씨앗과 수경재배용 배양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배양액이 필요합니다. 그, 배양액은 한국에서 구입했어요. 네이버에 아무것도 모르고 쳐보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걸 사봤습니다. 배양액은 근데 다 보니까 A액, B액 두개한 세트로 팔더라고요. 여기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요. 두개한 세트로 파는 이유는 두 액체를 섞어놓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침전물이 생긴대요. 그래서 따로따로 두 개를 동시에 사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섞어 쓰는 거예요. 씨앗도 네이버에서 주문했어요. 어떤 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주문했습니다. 모듬쌈채라고 주문했는데요. 씨앗들이 다 섞여 있어요. 뭔지 모르고 막 심었더니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수경재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깨끗합니다. 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레도 없고요. 벌레를 잡기 위해 농약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밖에 있으면 요새 피 산성비를 맞잖아요. 산성비를 맞는 노지 채소보다 훨씬 깨끗하고 어떤 미생물 걱정도 없습니다. 그 수경재배로 키운 야채는 물에 씻지 않고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탁 뜯어가지고 어? 이거 뭐지 맛날것 같아. 옛날에 쌈밥집에서 먹었던 건데 매워. 이거 겨자잎이다. 겨자 맛이 나. 그냥 이렇게 뜯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점. 그 특정 식물에 최적화된 재배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식물마다 좋아하는 비료가 다르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질소계열 비료를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인쪽인가 그쪽 비료를 좋아하는 식물도 있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그 키우는 작물에 최적화된 환경을 배양액을 이용해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려주세요. 세 번째 그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허브라든지 쌈, 야채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예요. 작은 책상 위에도 올라가는 사이즈입니다. 이걸 가지고 고양이 캣글라스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번째 장점. 네 번째 장점 그거예요. 보기 좋다.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는 야채들을 보고 있으면 그 마음도 정화가 되고 눈도 정화가 되고 성취감도 조금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한개 없어가지고 알아서 다 키워가지고 성취감보다는 신기해요.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수경재배를 할 때는 생수통을 대충 잘라서 수경재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쉬워요 생수병 자르고 물 붓고 배양액 붓고 식물 꼽고 그런데 괜히 비싼 돈 주고 식물재배기를 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 엄청 편합니다 식물재배기 이 안에는 여기 물주입구 보이죠? 4리터의 물통이 달려있습니다 한번 세팅하면 모든 것이 자동입니다 하루에 이 LED, 16시간 동안 켜지고, 8시간 동안 꺼져요. 밑에 물 펌프가 있는데, 30분인가, 한 번씩, 잠깐씩 돌아가요. 어, 여러분들이 할 일은, 3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여기 있는 물을, 뒤에 물 배출구가 있거든요. 물을 다 빼주고, 물을 넣어주고, 다시, 배양액을, 요거 조금, 요거 조금 넣어주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자동이에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뭐한 이거 방치해 놓고 2주 여행 다녀오셔도 잘 자랄 거예요 두번째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물을 키울 때는 보통 이런 표현을 쓰시죠 베란다 텃밭 왜 햇빛이 들어오는 데다가 놔둬야 되니까 얘의 제일 장점은 햇빛 들어오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실에 놔둬도 되고 방에 놔둬도 되고 텔레비전 뭐옆 아니면 지하실에 놔둬도 얘는 잘 합니다 빛을 공급해 주니까요 자 어우, 보이나요? 네 각종 네가지 색의 LED가 달려있어요 다시 꼽을게요 네. 네 식물 재배기에는 야채 성장에 최적화된 식물 재배용 LED가 달려있습니다 전용 LED가 있는 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 야, 초보도 야채 재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수경 재배를 하다 보면 물 관리를 잘못해서 야채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한다고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런데 식물도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얘도 자라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산소를 소비합니다. 근데 광합성을 통해 생산하는 산소가 소비하는 산소보다 많아가지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이 식물에 보면은. 광합성을 못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뿌리 부분. 뿌리는 광합성을 못해요. 염룩가 없어가지고. 이 뿌리에, 광합성을 못하는 뿌리에는 정기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뿌리가 자라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는, 요 물통 안에는 그, 펌프가 달려있어요. 물을 순환시키는. 30분에 한 번씩 산소를 뿌리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펜이 달려있어요 펜도 30분에 한 번씩 잠깐씩 회전하는데 요건 그 설명서를 보니까 꽃이 피는 애들 있죠 자가 수분을 할때 필요한 바람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 수분이 안 되고 열매가 안 맺히거든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빛, 바람, 물, 산소 이런 걸 모두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씨만 뿌리면 웬만해가지고 실패하지 않아요. 수경재배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품 테스트를 통해서 뭐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수경재배는 장비빨입니다. <웃음> 그 수경재배에 대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이런 장비 하나 있으면 전문가 부럽지 않게 야채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식물재배기가 저희 컨셉과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앞으로 계속 쓸 만한 소형 가전제품을 발굴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